근다한게 뭐냐면, 봐봐요. 음. 그 여기는 PP죠? 여기는 PP죠? 그럼 결국 뭐예요? 파이프부터 꾸려요? PP. 응? PP. PP. PP. 이거 사실 은 뭐예요? 어, 수도 분사문이에요. TP가 수도 분사문이에요. 왜? 앞에 빙이 생각된 거예요. 느꼈니 어. 그럼 결국 군사문이야 수도 분사문이. 그래서, PP가 어디에 포함되 있습니까? PP에. 잘못 썼어요? PP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어? 어, 그지 입구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구 가정법이 포함되어 있다. 입구 가정법이 포함됐다. 포함된 특수구문이라고 얘기했죠? 특수구문이에요, 특수구문. 입구 가정법이 포함됐다. 특수구문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밝히면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밝히냐? 이거 막 여기 보고 판단, 가정법 과거, 왜? 아, 오드 플러스, 오 우드 플러스, 우시 쿠마 플러스 원형이잖아. 조동사, 윌셜 캔뱅의 과거형, 우드슈드 구두 마이트 중에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형이 나왔으니까, 가정법 그 과거, 맞다.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를 써줘. 자, 여기 빙의 생략됐다고 아까, 조금 아까 미리 얘기했죠? 얘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 착각하지 마. 이걸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거 그대로 와. 접속사 이프 써주면 되잖아. 이렇게. 저 주 주동으로 바꿔야 될거냐니 윤핑은. 주어는 뭐니? 어, 여기 봐, 이게. 예. 디스 조크. 디스 조크. 주절해 주어 그대로 데려와. 같으니까 생각할 수도 아니야. 이트. 됐잖아. 저, 주.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써. 동사 시켜봐. 가정법, 과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 써주면 되는 거야. 뭐야? 어, 씨. 가정법이니까. 워즈 쓰면 안 되지. 워야, 워, 워. 이게 핵심이었어. 나오 똑같아. 어? 얘들아, 이 봐. 어? 나오 똑같아. Trans. t r a 스 s Trans e i h 그 이렇게 써야지. 너이 t w 뭐? 어, e n g l 자, 됐잖아. 그래서, 만일 영어로 번역되어진다면, 이 농담은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 알겠어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을 텐데 자 그리고요 자 봐봐 우리 우리 아까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어이 부조 이 부가정법이 포함된 경우에 뭐도 있었죠 아, 기억나요 주어 말고 뭐 있었어 어 아, 주어도 있었지만 부사 부사도 있었고 뭐 있었어 투구정사 있지 않았어 투구정사 예 네? 진짜 투구정사 바꿔주면 안될까 아니요 요거는 기가안 <웃음> 어? 나? 충전사 바꿔주면 어떻게 해? 하하 <웃음> 이거 봐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가 다른데 같은데? 같은데? 같은데? 똑같이 똑같이 접근해갖고 이때 충전사에 가장포 가고 바꿀 수 있잖아 그렇지 아, 통 투정사도 네프어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 봐봐 주절만 나와 있고 우드난 메이크만 나와 있고 이 두절이 안 보여 가정법학건데 이거 바꿔주면 돼 이거를 통정사를 네가 이제 한 거잖아. 다시 응용한 거야. 그럼 결국 똑같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어 빙이 생각된 트랜스레이트를 쓸수 있는 문장도 되고 어, 투비 이거 수동이니까 어차피 투비 트랜스레이트 인투 잉글리시라고 해도 같태같태 이게 묘미야 영어에. 근데 단한 번도 나는 토플 토플 책부터 시작했고 영어 측에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 강의하다 깨우친 거야. 현장 강의하다. 똑같아. 근데 이렇게는 나와. 이렇게는 같이 나와. 이렇게도 같이 나와. 그치지 근데 세 개를 못 모아. 그친 거지. 세 개를 왜못 모아. 따로따로 따로 이걸 생각하고 결과를 못 시킨 거야. 이게. 현장 강의하다 보면 나와. 응. 나중에 책으로 내려고. 아직 시중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 근데 내,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는 나온다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같은 걸로 나온다니까? 근데 이거, 요거하고 요거끼리도 같은 걸로 나온다니까? 어? 수동군사한 거를 접지도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꿔줘. 이거 나온다니까? 재밌잖아. 그 다음에 뚱종사를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이 구조로 바꿔줄 때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결국 세개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세 개를 못 먹는다는 얘기지, 세 개. 자, 다시. 자, 네. 어. 여기도 빈이 생략되지. 더 나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여기 봐 모니 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완료나왔잖아요 과거 응.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는돼 이프 써 들어가 이프 자써 그다음에 주어는 뭐겠니 저 빨리 들어와 얘 주절이 주어 그대로 다트니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써줍니다 자, 이제 동사 쓸때 가정법 과거 알려주란 말이야. 그럼 가정법 과거 를 어떻게 써는데 가정법 과거 를 형태 어떻게 돼? 헤드 PP잖아, 씨. 그러면 요거를 헤드 PP를 쓰면 되잖아, 헤드. 근데 비동사니까 헤드 PP는 뭔데? 빈이지. 그래서 헤드 빈, 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원, in better time, in better time. 이거 만들어줄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어? 그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건 그렇게 어려워요 상위 1%들만 알겠다고 생각하면 돼 너희는 그냥, 어, 가정법, 가정법에서도 기본용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 그리고 가정법에서도 상위 1%들이 지향하고, 그리고 남보다 약간 우월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1%도 안될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몰라? 강한 주에서 수업할 때도 아는 생각이 별로 없어. 수업법에. 에? 그런 게 있었어요? 질문 연락 많이 들어와요. 왜? 한번학고 다니려도 깊이 있게 안다뤄졌으니까 보기 먼것 같은데 나는 그냥 공식화 시키잖아,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응용 모드인데 자기 갖고 있는 실력으로 자기가 게임 치으면 사실 가르칠 그런 상황이 별로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아요. 못 뽑아, 못 뽑아 하나만큼은 징그럽게 수업을 해갖고 나는 어? 책이는 이미 오래 전에 잡아, 놨어너 네. 전달해 주는데 이제 기회가 생기면 어, 계속 연수한테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어땠어? 깊이 있게 정말 중요한 건 깊이 있게 안 하더라. 난 지금의 부탁 중에 하나야. 수박 겉탈기 식으로 하면 다 날아가. 보통 묵법문제 틀리이게 몰랐어 틀린는게 아니야. 어가족법 하나 틀렸어요. 왜 틀렸니? 딱 보면 아 이걸 몰라서 틀렸구나. 이게 바로 2% 부족했어. 2% 부족했어요. 이게 억울한 경우냐. 축제자들은 완벽함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98%에 좋아하잖아. 2%가 부족해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이게 착각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수능 출제원들은 그들의 틀 속에는 프레임이 딱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건 알아야 맞출 수 있어. 근데 애들은 뭐야? 크게 중요한 지 모르고 엉뚱한 것들, 변들리만 자꾸 도구만맞는 거죠. 쓸도 없이 딱심파하는게 굉장히 풍 자, 그래서 일단 요걸 마무리하고. 응?